피판했습니다. 잠시 후 MBC 뉴스 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보내 드린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화요일 MBC 뉴스 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볕더위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비 소식이 기다려질 정도인데요. 오늘 날씨 신지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여전히 충남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m b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주 생방송 오늘 아침을 보내드립니다.